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유튜브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안전한 곡입니다 영상을 만들 때 배경음악이 영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 음악이나 함부로 가져다 쓰면 저작권 신고를 받게 되고 유튜브 채널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저작권 무료음악을 다양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왼쪽 메뉴바에 오디오 보관함을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다양한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유튜브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한 검색또는 필터링을 클릭한 후 저작권 필요 없음을 클릭하면 저작권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음악들이 나오게 되고 저작권 필요 표시를 클릭하면 저작권을 표시하고 나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음악들이 나오게 됩니다 필터링을 통해 음악의 장르, 분위기를 선택해서 원하는 음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Life, everyday, 모든 음악은 다운받기 전에 미리 듣기가 가능하며 매달 새로운 음악들이 추가가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이곳에서 음악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저작권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영상에 음악을 삽입하여 영상 분위기도 올리고 영상으로 인한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